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정유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개 종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정유 관련주에 앞서서 오늘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들 보시면 폐배터리, 2차전지, 전고체 거의 모든 종목이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 그동안 이제 상승이 컸던 또 밸류를 높게 받았던 종목은 살짝 이제 조정을 받았고 어,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거의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상승률이 좋았죠 정유주 그리고 철강 해운 어, hmm부터 뭐 거의 바닥에서 이제 운임이 어, 과연 이제 반등을 해줄지에 따라서 요 변화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출산 쪽 피팅 쪽뭐다 좋았습니다 어, 그리고 가장 나빴던 종목 쪽을 보면 이제 애플 페이가 어, 페이 관련해서 이제 어, 3월 달부터 이제 결제가 된다는 이유로 한번 움직였었던 종목이었죠 하지만 또 하락률로는 이제 가장 큰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AI, 체포, 로봇, 또 재대열 이런 종목들 어, 한번 급등한 이후에 다시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살펴보실 이 정유주. 어, 먼저 특, 이 순서는 퍼가 낮은 순에서 높은 순으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때 GS가 가장 낮은 퍼두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3조 8천억, 그리고 부채는 이제 100% 됩니다. 어, 당 22,000을 벌면서 여기서는 이제 정유주 중에 가장 많이 벌지만, 어, 흐름은 그다지 이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죠. 그리고 HD 현대, 어, 얘는 이제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펄은 3배 수준이고, 어, PBR도 이제 0.6배 수준이, 수준이고, 여기 있는 종목 중에 배당 수익률은 이제 가장 높습니다. 7.72배, 7.72%의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 중간 배당을 주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어, SO1, 대표 정유사죠. GS, SO1, 이노베이션. 오늘 이노베이션이 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총은 14조로 여기서 가장 무겁지만 움직임이 아주 가벼운 움직임을 보였죠. 그래서 이 이유는 밑에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석유, 흥구, 중앙에너비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미비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얘는 이제 퍼 수준이 가장 높았던 중앙에너비가 이제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고 이 부채로 보시면 이제 흥구나 중앙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무차입이죠. 그리고 배당도 어느 정도 주고 있고 시가총액으로 보시면 이제 흥구가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아래 사업 내용과 뭐 차트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S 얘는 지주사입니다. 대표 자사 자회사가 이제 GS 정유하고 GS 리테일 유통 이두 개를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이제 88% 증가, 영업이익이 88%, 21년보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주가의 흐름은 이렇게 그닥 이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죠. 어, 그리고 지금 4만 8천원 대만 닿으면 이렇게 꺾이는 아주 뚫기 힘든 이, 이 벽이 GS한테는 이제 4만 8천원 선이죠. 어, 다음은 HD 현대입니다. 어, 얘는 정유 사업, 또 건설 기계 쪽, 조선 쪽, 로봇 쪽 기업을 이제 자회사로 두고 있는 순수 지주사입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전년보다 114% 증가하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유 부분 수익이 증가하면서 이런 큰 폭의 매출액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6만 7천원, 6만 8천원 선이죠. 이 선만 으면 얘는 이제 좀 꺾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저점은 조금 그래도 이렇게 높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자회사를 보시면 이제 한국조선 계속 이제 수주를 좀잘 하고 있죠. 그래서 조선 쪽또 정유 쪽또 기계 로봇 이런 쪽에 같이 이제 묶여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s o 1 얘도 보시면 뭐 실적이 상당히 이제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창사일에 최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렇게 좀 아직까지는 이제 바닷권에서좀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고점이 한번 올랐다가 또 빠지고 이렇게 고점이 점점 이렇게 좀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오늘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얘도 실적은 이제 129% 전년보다 증가한 실적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매출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의 상승 배경을 보시면 오늘 폐배터리 주가 가장 상승률이 높았죠 신성장 동력으로 폐배터리 고순 폐배터리에서 고순도 광물을 추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있었고 또 성일하이텍과 합작으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진출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주주 한원이죠 일성신약 같은 경우 오늘 2만 원의 배당 어, 또 어, 액면 분할하면서 이제 5대 1로 어, 액면가 5천 원에서 천 원으로 낮춘다는 이유로 오늘 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주주 한원에또 이런 모습 한원에또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 지금 뭐 보시면 정유주들이 어, 대체적으로 다 이런 비슷하죠. 그래서 한 종목 오르면 이제 거의 같이 이제 따라서 오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해갈지는...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실적은 이렇게, 어, 지금 21년도에 비해서 다 이렇게 증가하는 또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석유는 우리나라 이제 블랙 아스콘, 아스팔트 시장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어, 흐름은 뭐 아직 바다권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흥구, 어, 대구 경북 지역, 석유 도소매 업체죠. 뭐, 거의 바닥에서 있습니다. 중앙 에너비스. 거의 얘도 뭐,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오늘은, 어, 정유 관련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특징을 보시면, 뭐, 폐배터리, 2차전지, 또, 리튬, 수산화 리튬, 음극제, 양극제, 이 얘기만 나오거나 스치기만 해도, 어, 급등을 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